안녕하십니까 10월 6일자 해외선물 미우 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한 저는 유진 최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모두 하락하며 지난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는데요 국제금리도 다시 소폭 상승하며 지수에 하락을 도왔습니다 ADP 비농업 고용 변화 발표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20만 8천개의 일자리가 늘었네요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이전치보다는 하락했지만 예상치보다 높아 경기가 나쁘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대형주 대부분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재개 소식에 테슬라는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며 3.46%나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오0플러스가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하며 상승했네요. 미외 고용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며 지수의 상승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실업상 청구건수와 금요일에 발표할 비농업고용보고서를 통해 고용시장의 견조함이 증명된다면 지수의 상승세는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만 유가의 향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500플러스의 대규모 감산 결정은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을 수도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게 되는 악순환을 나타내어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유지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 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ds 환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26% 매도 74%로 매도가 우위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수 쪽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3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2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접점 이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어 저항선인 12,200포인트까지 상승한다면 12,500포인트까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0월 6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19만 3 0 건이었으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1만 건 증가한 20만 3 0 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금일 없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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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선물 미국 옵션 원기 충전. 유진 투자 선물 김억수였습니다. 어, I hope for you in today. Bye.